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빨리 먹고 싶다 아니 엄나봐막게한다와 너무 이시다드 심은 노래인가? 세븐틴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야 센트럴. 와, 어마어마해요. 뭐야, 공는 곳이야.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다. 와, 와.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세포라. 2층에 세포라가 있어요. 센트럴 엠버시에. 캠페어! <웃음> 어때요 <한국인이었어. 웃음> <이거 놀린다>. 한국인? 한국인. 아, 한국인. 한국이었 이거 래 한국인. 우리 한국인. 또 다른 쏨폰을 찾아왔는데 여기도 줄이 너무 많아 줄이 너무 많아 <웃음> 이거 먹고 싶어. <웃음> 어떤 분이 줬는데 그몇 명이냐 물어보고? 어, 잠깐만. 아, 여기서 해야 되네. 20 <목소리> minutes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봐 죽겠는데? 여섯, 여섯 팀 있어요, 여섯 팀. 여섯 팀? <목소리> <목소리> 드디어 앉았어요. 드디어? 안 들어. 응. 이거는 그 보이는 그냥 보이는 것 같은 맛이야. 응. 응. 응. 응. 괜찮다. 색 응. 응. 색깔도. 응, 응. <웃음> 아, 아 미친 아 그거잖아, 약간 바질 맛인가? 방금, 아, 방금 아, 맛. 아, 개싫다 <웃음> 와, 내가 제일 처음 맛이야어 <웃음> 내 몸에 담다너 몸에 담았다 이살좀 보세요 대박! 이게 다 개살이에요 새우다에요 빨리 <끼리> 네, 먹자 빨리 먹자 배고프주 다. 파미어 요 하지만 1 타고 가니까 괜찮아. 툭툭이타고 <웃음> <웃음> 도착했어요. 드디어 숙소 <웃음> <속속> 도착했어요 요지마이스미타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쥬양마이> 호텔이에요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거울 여기 있 응. 여기 아담하고 귀엽네요 화분도 음. 있어요 지금. 한약 냄새 같은 거 이렇답니다 날긴 했어요 <웃음> <웃음> 방콕 숙소보다 <웃음> 어, 좋다 자연광 뷰가 참 <웃음> 집뷰 아 그러네 자연광 어 자연광? 어 자연광? <웃음> 괜찮네 더러운 편인가? 음. 음. 그래서 음. 메이크업을 음. 할 거예요. 이 자리에서. 자연광 자리. 여기가 내 자리. 아, 아. <웃음> 지금. 개무스. 어무스 개무스. <웃음> 머리 눌린거 봐 <웃음> 이제 씻을거예요 씻고 나가야지 <웃음> 말아야지 뭐라고 말아 나갈지 요 나가기 전에 화장하려고 거퓨 데일리 선블록을발라줄거예요 처음으로 자연광에서 찍는거 자연광. 옛날에 인스타에서 한번 찍어보고 인스타? 응 인스타 영상 맨 처음에 했던거 자연광에 찍는거어그핸드폰을찍은거 찍는 저? 왜? 무서 스틱 퍼피 커버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 이거 이번에 면세에서 <웃음> 면세에서 산건데 오면서 처음 써본거야 아 처음, 처음 써본건 아닌데 옛날에 써보던게 생각이 안나서 다시 사왔어요미니사이즈 베네피트 코어, 코어 프라이머 아 나야? 그나마 저거 그나마 그럼 누구야? 베네피트 나 시간이 예다 여기서 <웃음> 너도 여기서 같이 하자 아, 아, 코에 응. 있는 모공을 가리고 방금 어. 여기 있는 거못 짰더니 부어 뭐 올랐어, <웃음> 괜히 줬다 <쪘다. 웃음> 블랙키드그왜렇게잘 생겼냐? 햇빛이 있으니까 더 어, 잘 보여 <웃음> 근데 화면에서는 안 나와 아 그치, 이건 안 나오지 그다음에 조성아 트웬티 피치 메이크업 핏 방금... 밀리는 건가? 이게 그거 발랐어? 응. 어 밀리는... 졸라 밀리는 줄... 야... 오늘 어, 닦아내야겠다 핏 조서아야 포어야? <웃음> 포어가 포어야? 밀리는 거야? 포어가 밀리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안발랐거든안 <웃음> 밀리잖아 <웃음> 아, 포어. 음, 포어는 저랑 안 맞는 걸로 다 떠버리네요 잘 맞는 사람은잘 쓴대요. <웃음> 아, 이거 되게 하얘진다. <웃음> 장난 아니고? <아예? 웃음> <웃음> 저 지금 대게길수 <4개> 있는 쓴... <웃음> 아, 뭐. 아. 야, 심하다, 이거? 와, <웃음> 좀. <웃음> 지금까지 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. <웃음> 입생로랑 오라오 파운데이션. 무술 써볼게요, 이번에 산 거. 그 메이크업 포에버 해서. 106호. 저는, 어, 팬크 <웃음> 그... 미모사 옐로우로. 그게 무슨 색이에요? 보여주세요, 발색 발색 보여주세요. 여기저기 섞기 음, 음. 좋더라고요. <웃음> 부끄러워. 응. 발색 좀 보여주세요, 이어서. 음, 여기. 어, <웃음> 머리, 볼나? 음.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 <웃음> 직접 사서물래요 봐야돼 아, 네. 직접... <웃음> 캔메이크 여다가 같이 서 자랑만하고 떠나네 <웃음> 아좀 다르지 않냐? 아다 달라 <웃음> 노래마다 다 다르는 것 같아 아 괜찮네요 <웃음> 아 괜찮은 것 같아 좀 그렇게 많이 나편 아니고 그냥 괜찮네요 괜찮은 것 베이스 메이크업 빨리 하기 좋아요 이건 에스쁘아 에스쁘아 거예요 아니, 아, 아 아니다 리얼 테크닉스 컵 리얼 테크닉스 컵이요 <웃음> 아까 퍼어 패셔널이 <패션하게> 한번 <웃음> 컸다 그치, 망했네 진짜 코도 다, 다 어. 찍어지지 않네? 아니 지금 완전 미쳤는데? 피부표현 김포... 미쳤는데? 지금? <웃음> 미쳤어 <웃음> <태산> 미쳤다 <웃음> 완전 미쳤어 <웃음> 그거 거지 스카이 캣슬 <웃음> <웃음> 뭐죠? 자꾸 여기. 맞아? 요 컬러 팝! 이거 정말 추천할게요 프로그 개구리 프로그 참밌대고잘안 <웃음> <심, 잼대공. 웃음> 보이네요 어, 오, 오! 영능선에 다음엔 어딕션 섀도우 033으로 눈썹 그릴 거예요 수술의 사실은 나의 펜 겟랑 파우더 써볼거예요음 괜찮네요 피부표현 그지같이 된거 치고는 괜찮네 아 그거 쓰니까? 응. 신기하다 볼거요 <웃음> 너무 셉니다 와양조술 잘하드네요 이트 라이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, 할것 음. 같아요. 코가 음. 헉, 생겨, 생긴 것 같아. 음, 조심해주세요. <웃음> 조심해 음. <웃음>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릴리바이레드. 음. 음. 음. 음. 무드 치트킷 핑크 스위치. 진짜 예뻐요. 음. 조성아 뷰티. 아이라이너 써볼 거예요. <웃음> 어, 괜찮은 거 같은데? 어, 아이라이너 괜찮다. 아이라이너 괜찮네요. 일단 사용감은 괜찮아. 마스카 내가 분명히 글리터를 챙겼는데. 우기 챙겼어? 알겠네. 휴우 이거 어반디케이 그라인드 한눈 하고 <웃음> 왜 내가 갖고 올것 같아서? 왜? 어. <웃음> 난 그렇게, 그렇게 많이 안 썼나? <웃음> 한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려서 저는... 안 썼어 <웃음> 네. 쉐딩은 아몬드 블로썸으로 할 거예요 삐아 아몬드 블로썸 음. <웃음> 이거는 페리페라 페리페라 하이라이트 치크 퓨어빈 치크 2호예요 하이라이트가 쓰있어요 음... 캔메이크 PW20이에요 한때 자주 썼는데 안 쓰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 쿨톤분들에게 추천하는 핑크 브러셔요 이건 릴리바이레드 나이투나인제 아이라이너 로즈벨벳 언더 삼각존이랑 앞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로 자연스럽게 이어줄 거예요 이 색깔 네. 음. 오랜만에 이 얼굴을 보네? 이걸 먼저 발라줄게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감 글라이드 7호 히트업 음, 여기에 마몽드 음. 크리미 틴트 컬러감 인텐스 요호 베이비 로즈로 한번더 해줄게요 완전 형광핑크 이 팩트랑 이 립스틱은 가져갈 거예요. 수정 화장용으로 쓸 거예요. 더우니까 팩트는 필수로 가져갈 거야.